이번에요번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하고 투력 차이는 좀 많이 심하게납니다확 6... 아, <웃음> 가가지고 물속성을 확 차고 한번 때리면서, 쪼아 끄덕 하면서, 오, 조, 와, 저, 와! 하이! 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구스마일의 구랑사가 시간 오랜만에 결투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투장에 정말 큰 변화들이 찾아왔다 그죠 일단은 레온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랭커들이 이제 픽률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압도적인 픽률 보이는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팀을 하나 더 쓰고 있는 거는 자, 물속성이랑 붙을 때상대카이 텍토를 쓰거나 아니면 특히나 세리아드 써가지고 레온이 워낙 탄탄하니까 레온한테 세리아드가 막 힐을 해주니까 이건 뭐 어마무시하거든 자, 그럴 때 그런 세리아드가 힐하는 거 방해하는 바로 루인의 상향이다 그죠 덕질덕질하게 막힐 하는 그런 덱들 카운터치기 좋은 우리 루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헬름이 힐 회복량 80% 감소까지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세리아드가 막 미친 좀비 힐을 해대는 거를 좀 멈추게 할 수가 있다. 뭐 결투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루인 상향됐던 소식을 조금 살펴보자면 리제 변신 그랑폰에 패시브를 붙여줬다, 그죠? 물속성 몬스터에게 크리티컬 추가하는 패시브를 넣어줬다. 그래서 5초를 했을 때는 크리티컬 25% 증가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사 쪽에 풀링 지속시간이 원래 6초였는데 7초까지로 강화가 됐다. 자, 그리고 빌헬름. 빌헬름이 원래 물속성 적에게 데미지 증가 20%였는데 이제는 방물을 줬다. 더 좋아진 부분이죠. 그리고 PVP에서 적 회복량 감소가 더 막강해졌다. 최대 80%까지. 자, 다음 오피리아 스킬에서 적의 보호막 파괴라는 게 아예 한 줄이 붙었다. 보막으로 버티는 캐릭터들을 막 걷어 볼수 있는. 자, 그다음 직업 스킬이 또 좋아졌죠. 5초 동안 팀원에게 행동 불가 면역력 받는 데미지 40% 감소. 여기 원래는 25% 감소였는데 40%까지 상향됐습니다. 그렇다고 막 루인을 막 무지성으로 탱커로 막 쓴다 이게 좋다는 건 아닌데 어떤 세리아드로 막 변태스를 깨막킬라는 덱이나 카이토 딱 앞에 딱 꺼내놓는 덱이나 이런 거카운터칠 때는 쓰기 좋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제가 원래 쓰 쓰던 팀으로 해서 공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저하고 이제 구성은 비슷한데 준을 쓴다. 아 저는 정말 나머지 누나를 빼고 싶지 않지만 요즘 이제 솔직히 좀 그렇긴 해요, 그죠? 아 요즘 뭐 되게 유행하는 게빛 속성, 암흑 속성, 암흑 속성 뭐 이런 거빛암암 그죠? 혹은 오르타까지 써가지고 빛빛암 뭐 이런 식으로 확실히 그런 덱들이 상상성으로 타 이게 저격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죠? 그래도 나마리 누나 애정이 높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빠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나마리 누나의 그 헤드샷 한방한 방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저는 자 들어가고요 자 일단 투탱이 그냥 맞서도록 해놨어요. 좀 뒤로 가가지고 카이토가 뒤로 베고 들어가서 어그로 뒤로 빼는 것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간다는 메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오, 중요하죠. 자, 이 루인의 광역마비가 진짜 광역마비 한번 광역핑계 한번 이렇게 주고받아서 잘 터지면 진짜 와, 그게 짱이거든요. 저도 이래저래 덱을 지금 방황하고 있긴 한데 앞에 투택이다 보니까 뒤에 그냥 힐러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하니까 좀 너무 안 죽나? 이럴 때도 있고. 근데, 와, MVP 딜량까지. 아, 이번에는 60만 투력 정도 되신 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요렇게 붙여줄게요. 지금은 배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윈 뒤로 배고 들어가가지고, 윈은 루인이랑 맞닥뜨린 상태에서 나마리에가 윈을 키를 잘 따죠? 그렇게 따고 카이토는 뒷열이랑 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뒷열도 세리아드라가지고 이럴 때는 루인도 참 괜찮은데, 음, 일단 그냥 기본 덱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보다 트력이 훨씬 높은 분이라서 잘 나와야 돼요. 뭐가 잘 돼야 됩니다. <웃음> 자, 이렇게. 둘이 붙어주고 뒤로 들어가고, 그렇지. 어, 일단, 원하는 대로는 됐어요. 원하는 대로는. 자, 루인이 지금 많이 다쳤는데, 루인이 죽으면 안 돼요. 루인이 죽으면 안 됩니다. 어우, 석화, 석화의 물방울. 다행히 물방울 저쪽으로만 들어갔고, 마비 들어갔, 광역마비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거죠? 저보다 훨씬 세신 분인데, 아, 그러나 지금 무적 들어갔고요. 여기서 지금 뒤에 뒤집힐 때도 많아가지고, 요즘 제가 기가 많이 죽었어요. 요즘. <웃음> 자, 또 이렇게 선배님 한분 따네요. 자, 다음 도전으로는 이분. 잠깐만 아니 이게 거저먹는다는걸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런 분은 또왜 이렇게 해놓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진짜 한 명인데 겁나 셀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 정도가 지진 않겠지만 저보다 좀 약한 분인데 어 이거 맛집이다 고 들어갔다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역으로. 이 봐봐봐 지금 보입니까 이거 유 지금 한계돌파 풀에 최대 레벨에 스킬랩 7레까지 올라간 유우가 있어요 일단 저보다 선배님이거든요 구경 한번 해봅시다 어느 정도 잘 싸우는지 상단으로. 상당할 수 있어요. 야, 상당할 수 있습니다. 어? 아, 아, 안 상당하구나. 잠깐만. 자, 요 정도 되시는 분 들어가야 이제 긴장감 좀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거 봐라. 이게 지금 6 0레비이고 와, 레온에다가. 무섭거든요. 빛, 어둠, 어둠 속성입니다. 특별히 상성으로 카운트 칠 수도 없는. 이런 덱이 사실 무섭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틀어 막을게요. 틀어 막으면서 여기 터크덕 걸릴 수 있게. 카르트가 터크덕 걸리고, 레온 카르트랑 저것 앞에서 막 뭉쳐 싸우고 있을 때, 나마리가 뒤에서 총 빵빵 쏴줄 수 있는 그런 구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뒤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나마리에 때리지 말고 그렇지 어그로 저쪽 끌렸어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팍팍팍 팍, 팍! 들어가고요 쳐다보지 마라 이쪽으로 오케이 그렇죠 우리 투탱이 어 암살자 카르트에 길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어, 카르트가 크게 역할을... 어어어? 한번 썰었는데 씨 우리 막 반지 빠지고 막자 괜찮아요 할수 있습니다 안 죽냐 쟤 지금? 때리라 그냥 어? 자, 들어가면서, 아하! 변신하면서 나마리에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저쪽도 지금 반지 빠지면서 무적 뜨고 있고요. 어, 좀 무서워. 좀 제발 좀 죽어주세요. <웃음> 자, 이번엔 제 작전 잘 통했죠, 여러분. 진짜. 나마리에가 프리딜 할수 있도록 투탱이 딱 막아줘가지고 나마리에가 딜량 1위, 아, 아니구나. 그래도 레온이 딜량 1입니다 나아그래도 뒤에서 22만 8천 뽑으면서 잘 상대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이 쯤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었는지 세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랑레폰을 니케, 발두르, 루드라, 아이기스 저는 니케가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도발 있고 성갑 효과 있는데 이 성갑 효과가 PVPS 피격 시 자신에게 최대 HP 10% 회복 및 5초 동안 최대 HP 10% 보호막 정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패시브에서 적의 HP가 10%씩 낮아질 때마다 데미지를 더 많이 받습니다 최대 50%까지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발두른데요 일단 범위저 적한테 둔화를 줄 수가 있는데 둔화가 민첩 감소가 있죠 민첩 감소가 있다는 건 상대 스킬이 빨리빨리야 이게 어? 회전첩법이 빨리 돌았는데 회전초밥좀 느려졌다는 라 느낌이고 거기다 LP 감소도 있기 때문에 필살기도, 궁극기도 우리가 더 빨리 나오지 상대보다 그 다음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PVP 입장시에 아군에게 무리 30초 동안 인튜이션 80% 효과인데 인튜이션이란 크리티컬 저항 및 명중 80% 증가다 그 다음 아이기스입니다 너무나 사랑받는 광역마비 이게 터지면 진짜 질것 같은 판도 이기는 이게 이제 다 풀척을 해 줬더니 무려 8초 동안 마비 거기다가 변이 제왕 100%가 있어 가지고 상대이유나가 변이를 못 시킨다 그 다음에는 오히려 SR 루드라를 쓰고 있는데요 루드라는 자신에게 밧댐감 거기다가 침묵 제왕도 있어 가지고 주변의 침묵도 막아낼 수가 있죠 이러모로 우리는 막 광역 막 둔화의 마비 이런 거 걸면서 상대의 어떤 광역 시시기는 좀 버텨낼 수 있는 게두 개나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좀 이렇게 해 줬습니다 딜탱 두 가지 다를 좀 챙기려고 노력한 건데 공격력이랑 그거는 스킬 데미지에 우리 보호막 그리고 최대 생명력 증가에 방어력 증가 딱 딜탱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해봤고요 장비도 딜탱의 모습 세트는 맹공인데 원래 판금이기 때문에 또 탄탄하겠죠 그리고 마도구는 트리스탄 펜던트를 꼈는데요 스킬 사용 시 적에게 100% 확률로 방각이 있는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압열에서 광력기 같은 거 썼을 때 상대들 방각이 크게 기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악스는 귀걸이는 광휘, 빛속성 데미지 증가해 줬고요 목걸이는 PVPS 데미지 증가해 공격력, 물리 데미지, 상승 데미지까지 챙겨줬습니다 참 볼수록 정말 든든하고 진짜 개센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분 한번 가볼 텐데 지, 아 이거는 내가 좀 무리인가? 일단 전투력이 66만입니다 무리 66만이라 제가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속성 두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초반에 루인 상향이 돼서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루인이 이제 특히 물속성 세리아드의 힐을 방해하죠. 힐을 좀 많이 방해하는데 제가 체올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막 80% 방해하고 이러지는 못하고요. 50% 정도. 이게 한 80% 되면 진짜 꺾어버리는 느낌이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카이토가 지금 앞 열에 있어서 뒤로 배고 들어오지 못하게 길막을 하겠습니다. 땅속성을 물을 패니까 이쪽에 길막 하나 더해줘가지고 카이토가 뒤로 날 뛰지 못하게. 그러면서 화력을 좀 집중해줄게요. 세리아드까지 따면 좋겠지만 카이토를 빨리 세 명에서 다굴치가지고 따보고 그 다음에 구두둑하네요왜냐 뒤에 투일러란 말이에요. 이거 야 이게 투일러냐? 아니면 투탱이냐? 이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저보다 스펙 훨씬 좋으시고, 가디언도 훨씬 좋으시고, 사실은 원래 째바리가 안 됩니다만은. 밑밥 많이 깔았다. 두드리 맞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잡으면 진짜 의미가 커요. 아! 와, 전체 빈계 바로 한번 들어와주고. 아, 잠깐만요. 아, 물방울은 저항했습니다만. 아! 자, 아! 이제 우리는 시작하거든요. 근데 소생이 벌써 빠졌고, 카이토를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되는데, 자 드디어 회복량 감소 드디어 썼어요 회복량 감소 썼습니다 자 소생반지 에듯 빠졌고요 자 이제 아, 드디어 카이토리 잡았어요 잡아 샷건 들어가고요 그할수 있다 자할수 있어요 두나 시켜놨고 아, 아 잠깐만요 루인이 크게 많이 역할을 못 해버렸어 맞아, 맞아 맞는데 야이걸 이겼다고 아니 이걸 이긴 게 엄청난 거 아닌가 진짜 이게 어. 자, 이번에 요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하고 투력 차이는 좀 많이 심하게 납니다. 67만 3천에 52만이다. <웃음> 자, 이제 가만을 좀 하고요. 아무리 루인이 뭐 상승으로 친다고 해도 이게 좀 힘들 수 있다는 점. 어, 엠마의 광역 빈결까지 한번 막아보도록 하죠. 자, 유나의 빙결장까지 그리고 카이토는 길막 해놓고, 둘이서 뚜카 패고. 시나리오대로 가줘야 되는데, 원래는. 투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순위가 그냥 너무 제가 감이 올라오기에는 좀 너무 높은 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자, 둘이서 이제 두드려 패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우리, 아, 유나 왜 이렇게 다쳤노? 힐좀 해라. 아, 야, 유나 벌써 빠졌고요 자, 우리 루인이, 자, 우리 루인이, 자 루인이 오, 요 루인이 갑자기 확 가가지고 물속성을 확 창을 한번 때리면서 쫙끄닥 그렇죠. 야이 정도 투력을 잡는다고 지금 상승 발로 상승 그리고 루인의 또 상향이 또촥끄닥하면서 와, 저 방금 루인 되게 빛나는 모습들이 몇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나 레온 와, 아, 아, 야, 야 이거는 유하 유안돼 이거 투력 차이 보셨죠. 야 이걸 극복이야 루인 루인 딜량 보세요. 네, 루인이 우리 루인이 달라졌다요. 이렇게 <웃음> 어, 물속성으로 겁나 센덱은 루인으로 쳐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지금 결투장에서 핑률이 루인이 막 높고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시대는요. 제가 봤을 때빛 속성, 어둠 속성 이게 지금 트렌드, 트렌드다. 그러나 방금처럼 제가 보다시피 저보다 훨씬 세지만 물속성으로 어떻게 해보고 있는 덱이 있다. 이런 거는 루인에 들어가서 수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요런걸 아주 잘 구경할 수 있는 판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레온 루인 요즘 제가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결주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이제 빛빛 어둠 요런 덱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또 즐거운 게임 되시는 한주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스마일이었습니다 굿 빠이